쇼핑을 할 거거든요 너무 산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꿈이 그게 어. 고갈되는 거예요 어, 저기 바지가 전에 핸드인 블러브라고 제가 진짜 최근에 발견한 그런... 아 최근은 아니에요 조금 됐어 작년 8월? 이때 막 신상품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, 이거 이렇게 산거 같아요. 아, 베스트 리뷰 상품이야. 너무너무 이쁘고, 여기 특징이 조금, 어, 이렇게 캐릭터를 잘 쓰시고, 웃는 모양, 이는 모양이 조금 귀여워요. 그리고 이렇게 패턴, 패턴을 사용해서 옷을 잘 입힌다고 해야 하나? 이게 저는 원형 스티커를 잘 쓰는데, 원형 스티커인데 너무 특이한 거예요.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게. 그리고 보통 다 브랜드나 종류마다, 구성이 다 다르긴 한데 이게 지금 사이즈별로 하나씩 있고 근데 2500원이면 진짜 괜찮거든요? 어, 이거 무조건 구매할 거고 얘랑 얘도 너무 귀엽죠? 이 화살표! 저 화살표도 좋아해요 화살표도 조금 포인트 되고 진짜 좀 간단하고 단순하고 괜찮은 것 같아 아, 이런 색감이나 이런 패턴 사용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귀엽다 이것도 넣었는데 이거 이... 아 근데 이거 조금 뺄까봐 지금 제가 봤거든요 총 그거를 아직 반밖에 안 담았는데 13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좀 심각해 이거 보여드리면 귀엽죠 클로바랑 구름이랑 아 진짜 귀여운데 안돼 정신 차려 이거 빼고 이거 빼 얘, 얘는 뭐야? 이거... 와얘더 응? 귀여워 얘는 이거 두개 하나 들었을까? 왜 하나하고 이것도 만 하나만, 하나만 넣으셨을까요? 어... 왓 에버 치치 왓 에버 치치입니다 여기는 뭘 넣었냐면 장바구니를 봐야겠어요 장바구니에 이건 처음 본 그런 데인데 도트 스티커를 내가 넣었네 이런 거 진짜 잘 쓰는 거 알죠? 심지어 여기 지금 그거 예요 투명이에요 투명이면 당장 넣어 여기는 팩으로 많이 파시더라고요 이거 팩5 다섯 번째 팩인가봐요 그 전에 더 있었나봐 근데 저는 여기 이 중에서 하나가 이뻐가지고 그걸 그거를 넣었는데 이거다 저는 팩1 팩1을 넣었어요 이거 이게 너무 귀여워서 지금 이거는 귀여운 게 저는 이이 이 베이커리 있잖아요 베이커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꼬마애랑 이것도 좀 깔끔한 것 같아서 얘를 하나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레터링도 엄청 잘 쓰이는 거 아시죠? 이거 애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애기들이랑 여기도 베이커리가 귀엽고 이런 것도 귀엽다 체커보드 마테 체커보드 마테 진짜 귀엽고 요새 오브제들을 많이 스티커로 활용하는 게 추세인가봐요 진짜 많아,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. 여기도 근데 분들 그런 대부분 그런 느낌이고. 장바가니 보면, 온유 마인드. 서온유 마인드는 진짜 옛날에도 많이 샀던 데인데, 제가 진짜 잘 쓰는 그런 메모지가 있거든요. 여기는 그온유 마인드만의 감성이 있어. 조금 빈티지스럽고, 콜라주를 잘 하시고, 이 노트들도 진짜, 노트가 조금 괜찮아요. 안에 아마 내지들이 다 다른 노트가 있을걸요? 그거 제가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었나 아니면 제가 이미 쓰고 있는 노트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여기선 저 그냥 그 자주 쓰던 그 메모지를 했거든요? 장바구니에 티켓 메모인데 아 너무 귀여워! 그리고 이거 세개세 가지 색상이 한 번에 붙어있는 이미지여가지고 이게 은근 포인트도 되고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 이렇게 낱개로 잘랐어도 되고 그 다음에 클리핑, 저 클리핑 여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도 오브제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더 입체적이고 조금 사실적인 이미지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한 여기 여섯 개 담았을걸? 제가 지 담은 게 이거 버섯 실 스티커랑 그 다음에 또 뭐했지? 소라도 넣은 것 같아 소라랑 장바구니 봅시다 이렇게 내가 많이 넣었을 때는 내가 뭘 넣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나 이거 넣었다 어, 실버 스티커 이거 실버? 실버 미치지 귀엽죠? 귀엽죠? 나 이거 눕기 따져 있는 거 보이죠? 미쳤죠? 이거 사야 돼요? 네 당연하죠 아 이거 넣어야 돼요 왜냐 이런 레터링이 진짜 귀여워 이거 레터링 진짜 진짜 귀여워서 이거 무조건 잘쓸 거기 때문에 내내 스타일이야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거 안 보여드렸거든요? 레타 스티커 팩 이거는 귀엽죠? 뭐말해보해 귀여워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뭐라 그래? 그냥 사각형 스티커도 내가 눕기를 따고 싶어 그럼 그냥 오려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기엔 좀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얘는 무조건 사야합니다 좋았어 여기는 이 정도로 합의 보자 앤 뮤지엄 이것도 이번에 발견한 그런 건데 여기도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긴 진짜 조금 유럽 박물관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진짜 진짜 지금 이 뮤지엄 이런 분위기가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 스프레드 이 느낌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오묘하니 이를 사야합니다 이거 체스 이것도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체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와 이것도 진짜 조금 못본 그런 느낌이다 싶어서 얘를 넣었어요 얘 넣었고 그리고 이것도 타임 애프터 타임 스티커 패얘 이거 너무 귀여워 저 조금 생각보다 앤틱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보면 여기 다이 스티커 드는 게다 들어있는데 좀 성글씨 느낌이랑 이런 게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오드높오프 여기도 진 귀엽거든요 아 귀여워 이렇게 지금 캐릭터 들어간 게 너무 귀엽죠? 여기는 폰케이스도 하시더라고요 폰케이스 이런 파우치, 아이패드 파우치 이런 것도 넣고 이런 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이에요 행복한 하루인가 봐 일기 쓰고 어 밤에 조명 켜고 분위기 내고 헤드셋 써가지고 댄스, 내적 댄스 댄스 해주고 어 그림 그리는 하루, 라디오, 커피 음 진짜 완벽한 하루다 그 다음에 또 오웨이비, 여기도 진짜 이쁘거든요 무드 스티커 스티 이거 여기 레터링을 좀잘 쓰는 것 같고 이런 오브제들 이렇게 잘 쓰는데 아마 이미 사가지고 남은 것도 꽤 있을걸요 이거는? 장바구니 여기서는 레터링 이거 넣었고 스티커 이런 거 넣었네? 이건 볼게요 아 근데 나, 나, 나 너무 많이 나왔다 얘저 9000원인데 나 진짜 떡하려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런 컬러 여러 가지 쓴거 귀엽고 어? 아 어? 뭐지? 리플렛을 판매 하시는 거야? 페이퍼가 있는 건가 보네 아 페이퍼랑 스티커랑 같이 있는 구성인가봐요 리플렛을 제작하셨네? 특이하다 원래 장바구니에 한아름 다 넣어놓고 나중에 냅다 질러 버리잖아요. 그리고 장바구니에 다 넣어 버려가지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. 내가 뭘 넣었었는지. 이것도 귀엽네. 전 이런 색깔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색감. 이런 색감. 이렇게 지금 장바구니에 있는 것만 어떻게 했어? 했고 이제 또 아직 안 끝났어요, 여러분. 아직 안 끝났고요. 그래서 지금 헉, 너무 귀엽죠?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안 사냐고요? 이 예, 장바구니에 넣고 카트에 넣고 또 다른 것도 보자 네 프롬 드로잉은 항상 고유의 감성이 완전 있고 그리고 판매 이 수익의 20%를 환경단체에 기부됩니다 이런 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? 음, 진짜 좀 착한 브랜드인 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이 브랜드에 전개하는 게 저는 좀 보이거든요, 개인적으로? 너무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요즘두 개만 사야겠다. 네모패드좀 괜찮은 거 있나? 이거 진짜 잘 썼는데, 저 옛날에 산 거. 옛날에 이거 사가지고, 또 엄청 잘 쓰고. 이게 은근 이렇게 레이아웃이 없는 게 이것저것 그냥 적기 좋더라고요. 너무 귀여워. 저 여기서 살게. 이거. 이 포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블랙 컬러로 우선 살 거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사이즈는 괜찮고 구성이 폴더 가뭐 여러 개 있긴 한데 여기 이렇게 메모지 있죠? 메모지랑 공책은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사야 해가지고 좀 그게 가격적으로 살짝 그렇긴 한데 근데 괜찮죠? 이렇게 쓰는 게 여기 메모 패드 하나 쓰고 여기 다이어리 같은 거 쓰고 제가 지금 다이어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서브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브 노트를 사려고 엄청, 엄청 고민을 하던 중에 이게 괜찮은 것 같은 거지 우선은 공책은 이네 가지 컬러 중에 저는 블랙을 선택을 할 거고요 첫번째만 인덱스 페이지 있고 나머지는 다모지 페이지여가지고 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장바구니에 넣고 귀엽죠?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귀엽죠? 귀여운 것 같아 이거랑 이게 그거다 여기 왼쪽란에 두는 메모패드인데 이것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드랑 그 다음에 그냥 스퀘어랑 어, 이건가? 이건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스퀘어가 제일 잘쓸것 같아서 스퀘어로 장바구니에 넣겠습니다 문구 로너스 아카이브라고 여기서 진짜 진짜 귀여운 거예요. 장바구니에 이미 다섯 개 넣어놨어. 근데 진짜 슬픈 게 제가 원하는 게다 품절이 돼가지고 어? 근데 지금 품절 아닌가? 그래서 나는 좀 넣어놓고 나중에 한 번에 다른 거다 보면 보다가 하려고 냅둔 거였는데그 사이에 품절이 된 거예요. 이거 봐, 솔드아웃이. 나솔드아 마음이 너무 아파. 그래서 원래 다른 거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솔드 해보시면 아 그러면 나 지금 못 사잖아 근데 이게 진짜 예쁘니까 완전 완전 완전 강추거든요 완전 강추야 진짜 예뻐요 이거를 꼭 구매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 이거 다시 재입고 알림 신청했거든요 아,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섯 개나 스프레드 스티커 슬림 데코 마스킹 테이프 패턴 메모 패드 스프레드 메모 패드 포인트 메모 패드까지 그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마저 제 그걸 보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그음 브랜드가 몇개 있는데 여기도 이런 패턴 잘 사용하고 저는 패턴을 사용하는 데를 좋아하나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원형 스티커를 환장하니까 이거 사야돼 이미 장바구니에 두개 있네 그냥 저는 원형 스티커가 제일 휘뚜루마뚜루 정말 잘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포인트 주기가 제일 예쁘지 않아요? 저는 이렇게 잘 쓰는 편이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많이 쟁여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색감이나 이런 패턴이나 진짜 좀잘쓸것 같아서 얘를 사야 합니다 이것도 귀엽다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? 작은 원형도 쓸수 있고 그 도넛 모양도 쓸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이렇게 아까처럼 그냥 장바구니에만 두면 까먹어요 아 진짜 까먹다가 나중에 품절되고 아주 땅을 치면 후회하지? 그럴 거야? 또 절대 안 돼요 로그인해 아 지금 지금 현 상태, 프롬 드로잉, 그 다음에, 뭐, 아카이브 리즌, 또뭐 샀지? 마그레세라. 이렇게 지금 세 개만 샀는데, 벌써, 어, 5만원. 3만원만, 5만원 썼거든요? 아까 그리 보여드린 거, 그냥 진짜 중고난방으로 막 떠준 거 있죠? 그것도 이제 한, 사면 15만원 쓰는 건데, 이렇게 된다니까요 문구 쇼핑이 지금 딱 문구 사야할 시기란 말이에요 겨울에 이미 다이어리랑 같이 산거다 동났어 지금 다 사야할 시기야 저는 다꾸가 정말 저의 사랑하는 취미란 말이에요 이제 저는 편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